마태복음 5장 3절로 27절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산상수훈이라는 어, 제목으로 어,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다 펴시고 어, 저희가 다 같이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허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들이라 이 그룹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은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말씀인데 대부분 많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강해설교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에서 7장 전체를 다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마도 이 산상수우는, 어,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인데요. 갈릴리 바다의 북쪽, 그러니까, 가이사랴와빌리포나 이런, 이쪽이 산지에서 말씀을 좀 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이쪽이 지중해이고, 이쪽이 이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흐르고, 이제 염해, 사해라고 하죠. 있고, 여기가 유대지방, 이둠의 유대, 유대 지방에 예루살렘이 있죠.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 위에 이제 두루와 시돈이 있죠. 여기에 이제 데카볼리가 있죠. 데카볼리가 있고, 여기에 베레야 지방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갈릴리 위쪽, 이쪽 이제 가이사르 빌리포나 가보나움 위쪽 어떤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의 법이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자, 저 산상수훈을 보면 여러분이 보듯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거,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이란 부분을 이제 봤죠. 그 오장 1절에서 12절로 여러가지 8가지 삶의 정신을 우리가 볼수 있고 두번째로 5장 13절에서 16절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 17절로 48절은 예수님과 율법의 정시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율법의 정신이라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라온 분이 아니에요 완성로 오신 분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을 말하시면서 네, 살인이 직접 남, 남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분노를 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면서 살인금지를 말씀하시고 가늠도 금지하셨죠.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가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 버리는 것 음행한 연고에 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고 사실상 그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 있어서 이혼은 사실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맹세하는 거.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말을 할수 있겠어요? 이것은 교만이죠. 우리가 맹세하는 건. 맹세를 금지하고 계시고, 보복도 금지하고 계시죠. 뭐, 이에는 이, 눈에는 구약의 법일 텐데, 이것은 이제 보복을 금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구약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를 5장 17절로 48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생활과 연관의 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제, 또 기도나 금식,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비판하지 마라, 다음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산상순이 마태오 5장에서 7장까지 있고, 거기가 이제 데, 우리가 나눈자면은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사실 그 많은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어, 산상소는 지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유념해야 할게 산상수는 누가 지키라고 했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키라고 했죠.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지켜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명 신학자나 유명 목회자의 말을 따를 수도 있지만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우리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여러분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우리 저희들은 여러분의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리더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키라는 것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8가지 삶의 자세인데 사실은 9가지예요. 알고 보면. 9가지인데 어, 지금 3절로 12절까지 있는 하나씩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다. 우리의 영이 우리 푸뉴마가 정말 가난한 자,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죠. 자 두번째 뭐가 나오죠?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번째 시작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땅을 Real Estate 이 우주에서 먼지만 도 못한 이 지구의 대한민국의 우리 수지안별 수지에 집안체를 놓고 우리가 땅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스케일이 크신 분이 우리가 온유한 자. 어지간하면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뭔가 그 온유한 자. 영어 표현은 Me, k 죠 그런 자는 어디를 유업으로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큰 우주의 한 파트를 주실 거예요. 너는 목성을 받아라. 너는 토성을 받아라. 아니 너는 태양계 전체 우리 은하를 맡아라. 너는 안드름에다 성운을 좀 맡아라. 아마 그런 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그런 땅을 기업, 인헤리턴스로 아마 주실 거예요. 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당연하죠.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복음에 목말라 하는 자는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긍휼은 m e r 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이 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것이죠. 자 여섯번째 시작 마음이 청결한, 청결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볼것이니자 볼 마음이라는게 카르디아라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르디아에요. 의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는데 이 카르디아는 사실 우리가 지정의 우리의 혼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의 혼이 이렇게 청결한 자는 첫번째 우리의 영이 가난한 자 두번째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혼이 청결한 자는 카르디아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 본다고 그랬죠? 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 자, 그런 분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한번 해보세요. 일곱 번째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종교다운 주의라 종교관 화합을 하는도 어떻게 화평케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만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죠. 그럼 여덟 번째,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자,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아홉 번째,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는 참고해서 상이 클 것이니요. 자, 이 아홉 가지만 설교하고 산상순을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산상순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5장에서 7장까지 전부 한번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예수께서 님 어떤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1차 헬라어도 좀 배우신 적이 있고 아마 조만간에 헬라어 강의를 시작을 할거예요자 보면 여기가 지금 처음에 어떤게 나오죠 자 여기가 마카로인데 마카로스가 이제 변환을 해서 한건데 저기 보면은 이게 자 마카로이란 말은 마카로이 호이 푸토코이 푸토코이 톰 푸뉴마이 자 뭐죠? 영이 가난한 자들 여기가 사실은 호이가 정관사예요 이 이거 하나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 해드릴게요 호이가 정관사이고 이게 푸토코이 형용사이니까 우리가 더 플러스 형용사는 영어에서도 어떤 사람들이죠 자,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어, 푸뉴마가 이 형변환을 해서 이렇게 되면 터푸뉴마가 수식을 해주죠. 영이, 푸뉴마는 영입니다. 영. 영이 가난한 자는 마카로, 마카리오이 마카로스가 변환을 해서 이 형태를 취하는데 네, 복이 있나니 어떤 걱정심에서 다 떠나있나니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카로이 큰소리로 마카로이, 마카로이. 마카로이. 호이 호이, 포토코이, 토, 포뉴마티. 프리 자, 마카로이. 마카로이, 다시 한 번, 마카로이, 마카로이. 호이, 푸토코이 호이 호이 토, 포뉴마티. 예. 자, 지금, 이제, 자, 원어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를 좀 이렇게 적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자, 여기는 이제 헬라 그 텍스트 정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이렇게 쓰였던 이제 사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마카로이, 마카로이가 총 나오고 있죠? 한 아홉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카로이를. 호이는 정관사이기 때문에, 호이는 정관사이니까 더 플러스 형이나 형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 아까 제가 좀 봤던 뭐죠? 마카로이, 호이, 카사로이, 테, 카르디아 한번 해볼까요? 마카로이, 호이, 카사로이, 테, 카르디아 카르디아는 심장이에요, 심장. 음. 아. 우리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지점의, 지적인 것, 음. 정의적인 것, 음. 정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혼이, 자, 뭐죠? 카, 카사로이 하면, 청결한, 이런 뜻이야.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죠? 자,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제. 원본을 좀 보셔야 돼요. 응? 원본을 보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글로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한글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한글로 보면 아까 마카로이라고 했는데 원래 형태가 마,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복이 있는 영어로 굳이 하자면 블 l 스 s 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복하면 뭐 돈이 많고 뭐 부유한 이런 아주 너무나 그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한정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이란 것은 그것들다 포괄해가지고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이제 자유한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강력한 어떤 자본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자본으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좀더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카리오스는 그 우리가 일산적인 염려와 걱정과 자유한 이런 뜻이고 보면 우리가 다 읽었죠?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자 자. 마카로이 호이 푸토코이 토프리마타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카로이, 마카로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호이 푸토코이 호이. 토 푸토코이. 호이. 호이. 푸뉴마타이. 어?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안전히 영적으로 파산하는 업자는 하나님 위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어, 그럼 좋은 상태죠. 우상승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으니까. 어, 자,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자, 해볼까. 마카로이. 마카로이. 마카로이. 호이. 펜튼테스. 자,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이제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죄가 엄청나구나. 자,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와, 내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아,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상태가 애통한 상태예요. 내가 음란 포르노문을 봤을 때, 아, 내, 내 눈이 거기에 가는. 더러운 것에 가는 그걸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된 거죠.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불의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유한지인데요 자, 마카로이 따라해보세요. 마카로이, 마카로이. 호이, 호이. 호이. 프라이스. 자, 호이 프라이스가 이제 원유한지인데 어떤 거냐면. 타인으로부터 모욕과 고난을 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사실은 어 기본인데 어 저도 어떤 저의 약점을 건드했을때 이러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근데 특히 자열질인 우리 한민족들은 자, 이 말씀에 길를 기울여 온유한 자들이 되셔야 돼요. 타인이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과 고난을 던졌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다음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자, 복이 있느니 어떻게 했죠? 마카로스라고 했죠. 형변환해서 마카로이가. 마카로이? 마카로이. 호이? 호이. 호이. 페인언테스? 여기 카이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카이? 카이. 디손테스? 디손테스. 텐? 시 디카에 오시는. 오시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심각한 영적이 기근 상태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자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죠?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긍일리 여긴 자. 자, 그러면. 따라해보 마카레오이? 마카레오이, 허이, 허이. 엘레모네스. 자, 긍율을 이긴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가 긍율과 은혜를 구분하죠.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죠.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죠. 긍율은 뭐죠?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죠. 무엇을? 무엇을? 죄의 형벌을. 자 그때 긍휼이 하는 말이 있어요. Mercy, Hoy, l ele, l a m o 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고통을 당하는 자, 궁핍한 자를 우리가 동정하는 것을 뜻해요. 다음에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우리 마카리오이 따라해보요 마카리오이, h o 카사로이, 테, 카르디아. 카르디아. 카르디아. 네, 수식해진다고 했죠.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순결한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영도 청결해야 되죠 혼도 청결해야 되죠 육도 청결해야 돼요 육이 청결하지 않으면 뭐가 걸리죠 병에 걸리죠 코딱지를 파서 코딱지를 먹는다할지 그러면 우리가 병에 걸려요 자혼자 자, 혼을 자꾸 세상적인 것만 보세요. 봐보세요. 뭐죠? 어떻게 돼요? 성경은, 성경을 은성경 거의 안 보고 세상적인 지식이 만 충만하면 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영은, 영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영이 병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호이카타로이테카르디아 따라해보세요. 호이카타로이테카르디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다음 화평케 하는 자자 자, 마카로이,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호이, 포이, 호이, 에이레노 허이오이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 포이 포이 포이 포이 포이 포이 포이 포이 포이 네 좋습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해 가지고 이 화평케 한다는 건 어떤 걸 화평케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금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화평케 한다는 것은 오해를 많이 해요 다른 정교의 화평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자 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이후에 한 번도 박해를 안 받았다. 그 거듭난 지 의심이 돼요. 왜? 예수님의 법은 세상의 어떤 관습과 충돌을 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겸손하고 굉장히 제자의 표징인 디모데도 순교를 했죠. 돌 맞아 죽었죠. 응? 그래요. 자, 응?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거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매년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지금 접점이죠. 중간 지대예요. 엄청난 영적인 내전 상황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우리가 많은 어떤 그 과거의 순수함 영적인 어떤 방그 장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많이 우리가 혼탁해졌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고 정말 우리가 핍박도 감수하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어찌하든 오늘 이 팔복은 자. 우리에게 말씀해주는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에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있어요 소금과 빛 소금은 짜게 하죠 어떤 신선을 유지해주는거죠 빛은 어둠을 비춰주죠 자 우리 자 사실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만이 낼수 있는 짠맛을 내야 돼요. 또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응? 자, 항상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분명한 것은 정말 저희가 어떤 거든 정치, 경제, 사회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이 사회, 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정화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음. 자 여기 줄칭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완전한 나라옵니다 마지막에 너희의 가사경함과바리세인을같때더 낫지 않으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맙시다 한번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뭐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법은 무지막지하게 세요.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정말 기독교 쉽지 않은 종교예요. 오히려 이슬람이나 미교가 훨씬 더 쉬워요. 뭐세번 했지만 이혼도 가능하고 정말 그 어떤 다른 이방 종교를 보면. 쉬운 면이 많은데 자예수님의법 정말 쉽지 않아 요 여러분 뒤에 볼 거예요 이걸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거듭날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어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10, 11조 10계명 영원해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 완성됐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어떤 근거도 성격이 없어요. 율법은 영원하고 율법의 역할 은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율법보다 더센 법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형식적인 의를 뛰어넘기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기관 바리새인들 장난 아니게 율법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 그런 사람들의 의보다 그리스도인의 의, 그 도덕적인 탁월성은 저들보다 훨씬 더 높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굉장히 낮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세요. 자.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부분을 현대교회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많은 산상수공 강의를 들어봤지 이부분잘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율법은 영원해요. 우리의 의는 형식적인 의보다 훨씬 더 세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 여기 그첫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면 자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어떤 킹제임스 버전이나 헬라어 그원그 헬라우 4번을 보면 이 까닥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형제에게 까닥없이가 좀 들어가야 좀문맥상더 맞는 것 같아요. 까닥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죠. 이유없이 그냥 노하는 자마다 자 형제에 대하여 라카. 라카가 뭐죠? 고리비었다는 뜻이죠. 라카 골이 비었다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고 하신거죠. 자 뭐냐면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하, 말하자면 자 예수님은 지금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 때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 는것 지금 넘어서고 계세요 훨씬 더광범위해요 그리고 노하는 까닥없이 노하는 것 고립이었다고 하는 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심판 대상이죠 자 우리 청소년분들 이 말을 잘 쓰는데 자 뭐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이 중요해요. 우리 입이. 우리 입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거룩한 말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지금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간음을, 간통을 합법화 해버렸죠. 여기에 더 나은 동성애까지, 나중에 수강까지 합법화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깨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지 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중사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러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러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로 가늠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법은 무지하게 세요. 구약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가늠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예지, 예수님의 법은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가늠이라고 했죠. 자 지금은 음란이 집에까지 들어왔어요. 누구나 다 쉽게 뻐르는 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죠? 간음, 죄의 요체. 자, 그 다음에 음행한 연고 위에는 이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혹시 불신자 시절에 불신자 시절에 이런 것을 모르고 이혼을 했다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를 하시고 저는 재결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그런 그 부분은 하나님께 더 묻고 답을 구하시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음행한 연고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절대 안돼요 이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사회가 아무리 간통을 합법화하든 다른 더러운 음란을 합법화 우리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간통도 뭐라고 했죠? 불법이라고 했어요. 간음 자체를 불법, 생각만 해도 불법.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근데 우리는 온통 음란한 문화에 휩싸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 불가, 불가능. 도저히 불가능.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맹세 및 보복금지인데 자, 이것도 요즘에 맹세를 많이 하죠. 자, 이것도 이것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해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켜야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너희, 너희.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네가 한터롭고희고 검게할 수없습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았느니라또 또, 또, 눈은 너로이놈이로바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러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며 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룩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누구든지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거절하지 말라. 말라 자 이것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 우리는 머리 한 터락도 희귀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 우리가 맹세를 할 수가 있죠. 내일 어떻게 될 수가 알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맹세를 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보복은 금지해 금지가 돼 있죠. 단지 하나님께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보복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우리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도우면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맹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거짓, 거짓을 합리하려는 인간의 의도를 이제 금지시킨 거고, 또한 예수님은 보복을 금지시키셨어요. 자, 구약에는 복수법이 있는데 이걸 초월해 버리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셨어요. 쉽지 않죠? 예수님의 전 막강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 줄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은 이제. 구제와 기도의 은밀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도울 때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도왔다 하면 상다 받은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고 천국에서 무엇 가지고 에서 사셔야 될 거예요. 노숙할 거예요 아마. 자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기도와 구제는 은밀성이 있어요. 자 또한. 여기 에 이제 금식 또한 여러분, 테를 안 내야 돼요.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제, 자, 금식 또한 우리가 정말 밥을 먹은 것처럼 딱 보이게 행색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본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금식이거든요. 자, 예, 지금 어떤 성도분이, 어, 이호셉 목사가 금식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아멘. <웃음> 다음에 기도인데, 기도인데, 사실은, 기도 역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제가 줄친 부분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니까, 이 기도를 알려주셨죠. 우리의 생활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길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제가 용서를 받았으니 남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달라고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그리고 이제 보면 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너희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 을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대로 지키셔야 돼요. 자 이것은 주님이 춘희 가르쳐 주신 기도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주기 동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했으니까. 성령 받고 지키세요 자이 금식인데 금식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줄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금식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계신 보이게 하려, 하려 합니다 하려. 보시면 음. 보시면 순수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을 하면 열리지 않은 문을 열어주기도 하세요 응? 우리가 금식을 하나？다 들어 주신 게 아니고, 자, 어떤 거죠? 자, 한번 하나씩 읽어 볼까요? 시작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두 번째 하나님과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 자비와 긍유을 구할 때, 세 번째 영적으로 갈급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이렇게 금식하면 열리지 않는 문을 열어 주기도 하신데, 뭐, 키안 큰다고, 키 크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는 이런 건, 동기가 또 마음 자세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으니, 이런 걸로 금식을 하면 안 됩니다.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이 필요해요. 많이 드셔야 돼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자, 자,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말씀부터 셋, 넷까지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이라내 보물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여기까지 읽으면 사람들이 욕심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요. 재정설계를 해서. 그러나 정작,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해요. 자, 세상적으로는 다 쌓아두면 그걸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나요? 하나님 왕국에 못 가져가요. 천국에 못 가져가면 끝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준비 잘하고 대부분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썩지 아니하는 보물을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 돕고 또 많이 구제를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우리가 지금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다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때가 많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 이것은 재물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이 시대에 공산주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돈이 중요해요. 거기다 이건 어떤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속성의 문제인데 인간의 내부에 있는 어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세장가 재물을 같이 못 섬겨요 이건 같이 섬긴다 이 말은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열왕국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 거죠 그러면 결국 누구를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죠. 그것은 뭐죠? 현대의 재물과 바로 직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참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시, 그 시대가 다 발사 우리 염려를 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빨간 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요 목숨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자두 번째 빨간 부분 시작 너희,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수 있겠느냐 여기 중간에 까먹으면, 그럼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리들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것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요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썩어질 이것에 자 의식도 중요해요 근데 썩어질 이것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면 어떤 거죠? 자 마지막 빨간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이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공부하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도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자, 자 그럴 때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록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내일 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라 족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자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걸로 표시해놔죠. 시자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보여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쉬운데 우리도 어떤 게 있죠? 단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남을 비판하시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먼저 우리의 단점을 먼저 보기 바랍니다. 아멘. 음. 자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리,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이 저는 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도 우리가 열정이 너무 지나치면 과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멧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간치를 밟아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그 놓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주시면 이제 돼지가 아니라 좀 이제 많이 발전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말로 많이 좀이 말을 마지막 분에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제 절정에 가는데 자 보면 자, 첫 번째 빨간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줄 알거나 하늘에 계시 우리 지 구하는 걸 주시겠죠.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 구하는 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 하나님 이 부동산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뭐 예를 들면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구하는 거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신앙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파테르 레벨까지 자랐다면 우리가 이제 뭐죠? 그 헬라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유년기 어린아이 시절 그 어린아이 시절에 테크노 그런 시절에 구하던 것이 있고 이제 우리가 파테르 아버지의 레벨까지 이르러 구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장성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정말 너무 낮은 레벨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우리가 굉장히 아직도 기적이 차고 있는 어린아이와 다름없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들,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한 절씩 저희랑 저랑 여러분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열법이요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구길이 그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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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 볼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예 여러분 황금률이 나와있죠 여러분이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남을 귀하게 대접하고 남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합니다 두 번째로 저 부문으로 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갈수록 그걸 아시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게 돼요. 물론 교회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문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문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 멸망으로 인도 가는 길은 굉장한 뭐 10차선, 20차선 고속도로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시골 오솔길, 에산에나있는 오솔길같이 과 협착하고 쉽지 않은 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기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가 이러냐? 이런 경우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종교다원주의 WCC가 뜨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지금 팽배해 있죠. 많죠. 굉장 한국, 한국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 열매가 맺혀요. 응? 아멘? 우리가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데 마지막 심판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때가 이미 늦는다 이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분별을 할수 있어요. 분별을 할수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이, 여기는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귀신도 내쫓고 근데 내가 주님 왜 내가 지옥 가야 되죠? 자, 그럼 뭐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자기에게 영광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자, 요즘에, 저, 그, 극단적인 켈빈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거 지금, 여, 그 해당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나요? No.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자, 믿음은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상수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누구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근데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요즘 같은 간통이 합법화되고 정교다원주의가 판을 치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대량의 숫자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한 거죠. 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런 권능을 행했지만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던 걸로 보여요. 이건 폐역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에 주로부터 쓰임을 받고 버림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늘 자신을 매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다시 한번 빨간 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다 그리고 자 지금 자이산상수의 끝대목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나의 이 말은 뭐죠? 산상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라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전부 다 모래성이 되는 거예요 비바람 몰아치면 싹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산상수의 말씀을 지키며 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헌법과 같으며 헌법은 무조건 조건 없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지키라고 하신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 법령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아멘, 아멘.